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브리 e 박세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하체 리드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도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골프 칠때 골반 돌리세요. 하체 여세요. 이렇게. 골반 돌리다가 이 골반이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나요? 혹시? 이 골반 열리는 거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골반 열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쉽지만 골반 열리는 거는 골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다들 여기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골반 열라고 자꾸 엉덩 허리, 골반 진짜 허리, 골반을 잡고 여는 연습을 하셨을까요? 그러다가 진짜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는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골반을 열라면 다리를 써야 돼요 발바닥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 발바닥이 눌려야지만 다리가 열려요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필요한 거는 채두개가 필요해요 어, 지금 제가 어프로치하고 7번 채가 있는데 각도가 높으면 높을 수가 좀 좋아요 제가 각도 높은 거를 하나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는 오른쪽 다리 하나는 왼쪽 다리 거꾸로 얘기했네요 하나는 오른쪽 다리 하나는 왼쪽 다리 요렇게 뒤에를 밟고 자 보세요 백스윙 어깨 잡고 테이크백 했죠 더 이상 못 돈다 싶으면 자 여기서 골반을 돌리는 것이 아닌 오른쪽 뒤꿈치 왼쪽 뒤꿈치를 한번 밟아보세요. 자 밟기 시작했어요. 저 밟기 시작한 다음에 밟은 상태에서 왼쪽 뒤꿈치가 오른쪽 뒤꿈치를 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제 몸이 도는 걸볼수 있죠. 자 오른쪽 골반이 돌아서 도는 게 아니고 왼쪽 뒤꿈치 오른쪽 뒤꿈치를 밟은 상태에서 왼쪽 뒤꿈치가 오른쪽 뒤꿈치를 밀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골반이 도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운스윙 때는 왼쪽 골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는 뒤꿈치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뒤꿈치가 왼쪽 뒤꿈치를 밀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뒤꿈치가 왼쪽 뒤꿈치를 밀면 체중도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 골반이 열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왼쪽 골반을 잡고 돌리려고 하시면 중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중심은 낮춰야지 부상을 피할 수가 있고 중심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뒤꿈치가 왼쪽 뒤꿈치를 미는 느낌 약간 스피드 스케이터 느낌 다리를 미는 느낌 뒤꿈치로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밀으려고 하면 이게 면적이 커서 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꿈치가 뒤꿈치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골반 돌리다 보면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치실 거예요. 많이, 빨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뒤꿈치를 밟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공에서 엄청 멀어지는 느낌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어떤, 과하게 보여드리자면, 자, 뒤꿈치 밟으면서 막 약간, 이렇게 뒤로 도망가고, 공을 쳐야 돼서, 이때까지 나는 이렇게 쳤다면, 뒤꿈치 밟기 시작하잖아요? 도망가는 느낌으로, 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고 뒤에 있기 시작하면 내가 뒤에서 공을 던진다. 혹시 이런 말 들어 보셨을까요? 뭐 여기서 뒤에서 공을 던지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면서 하체를 더 강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나쁜 예 먼저. 내가 만약에 골반을 돌려서 이렇게 앞쪽으로 쳤다고 라 하면 이거를 채를 밟아서 뒤꿈치로 미는 연습 빠르게도 안 쳐도 돼요. 봐봐요 뒤꿈치 뒤꿈치 이거 연습 방법 뒤꿈치 뒤꿈치 이런 연습 그 다음에 미는 연습 알겠죠?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